고기랑, 고기랑, 무기랑칠리칠스기랑고기자기랑 고기랑, 고기랑, 고기랑, 고기먹고기기기랑 고기랑, 고기어 고기랑, 고 내려가시고, 내려가지고 어허!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어허! 여 살아있어요. 어, 정말 뭐 지금? 네? 회장님, 그렇죠. 요 아유, 무섭습니다. 묘사장님, 참, 좀 지 지금 이게 얼나서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니까 고구마 다 자르고, 뭐, 뭐, 뭐, 뭐, 뭐, 서 뭐, 뭐, 뭐, 뭐, 뭐, 뭐, 그리고, 어, 4 5 넘치게 나왔어. 이게, 이5 3불국이에요오삼불국 이거, 이거, 삼겹살이. 아니, 면물기가 네. 이거 멀티가. 어떤거 맞나?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 네. 우리 네. 따뜻하겠네. 음. 근데 우리가 불판이 표재인데 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떡튀기도 이 일어나고. 불 향기 내려고 그런 거야, 그럼? 네. 아니 음. 너으니까 이게 음? 음... 이것도 비주얼로는 잘 되는데. 진짜 소스 해서. 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게진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라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 고체 소스를 바르고 모짜렐라 치즈 위에 딱 커팅했습니다. 아주 개성 있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음, 멕시칸 치즈입니다. 모짜렐라 치즈 위에 멕시칸 치즈를 여자들이 좋아하겠구나. 어듬뿍하네자 두툼해서 듬뿍두뿍 고구마 무스입니다. 고구마 소스. 무스. 네. 고구마 무스, 고구마 무스. 음. 그래서, 음. 아, 뭐 이렇게 만드는구나, 동그랗게. 오, 고구마 무스를 지금, 음, 음. 똥이네, 똥. 똥 모양으로. 귀엽게 똥처럼 만들어도 재밌겠다. 네. 진짜. 개성있게 똥. 근데, 안 들어 보이니까, 네. 이렇게 사진 많이 찍겠다, 이렇게. 가자. 아, 오, 캐이새 네. 새우. 네. 오리프까오리까지 예. 네. 감자말이지. 음. 감자말이 새우. 네. 자, 이게, 이푸드게이 예. 이게, 푸드 이 밖에도 또 다른 토핑 것도 있는데, 이건. 네. 시프트 토핑으로. 홍합을 하나 마저리 딱 하고. 또, 또 치즈? 네, 홍합위에 있는 치즈. 뭐 자르나 치즈. 치즈가 응.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응. 네. 뒤로 뒤로 해야 돼. 물, 물 나오는 아, 고구마를. 고구마를 토치로. 고구마 무스를 토치로. 한 명이 다 해주겠네? 네. 꽉 차면 밥도 밥 되는데? 그 예. 보는 맛이 있구만. 보시오. 아우, 아 이거. 무서워 하게 돼요, 저한테. 야. 지금 엄청 지글지글하게, 어우, 변하는 과정. 순식간에 여러분들, 순하게 지금 변해갑니다. 피자가 다 익었네, 치즈가 진짜. 이따가 치즈가 보글보글 끓으면 드셔볼래 자 우측은 그냥 통삼겹 우리가 초반에 먹었던 거고요이 삼겹살 위에 포핑을 음.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저기 음. 사, 사 먹... 식빵 식빵 음. 이것도 몰라 그래 기 사서 먹고 네. 식빵도 있거든 식빵에 사서 먹고 야, 그건 또, 열미네. 네, 뭐 이건 몰랐네. 난, 응. 난뭐 주로 했어? 난 만두 주는 데였어, 요즘 이게 떠먹는 걸로 돼있거든음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 어. 전 고기랑, 전광국수를. 그리고, 새우. 이거는, 난에다가. 난에다가도 먹고, 식빵에다도 먹고. 아직 또, 또띠아 같은 맛도 하고, 어. 특이하네. 일석 맥주네, 이게. 그리고... 개성이 있어. 이거는 음, 확실한 개성이 잖아요 색깔. 해겹살치 소스. 를 이거 각자 자기들이 해먹는 거지? 예. 자기가. 오. 와, 반가워, 반요 이거 하나만 배부르고있 메모.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감도 좀이요 괜찮아요? 맛있죠? 음. 어, 괜찮아요? 음. 음. 그냥 가지 말고. 솔직히. 음,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뭐, 샌드위치처럼. 오, 이거 식당이 같습니다, 지 음, 난에다 먹어도 되고요. 식당에다. 맛이 차이가 났어요. <웃음> 야, 이거. 야, 이거 찍는 거 저거, 이뻐 보이잖아요, 이거. 여자들이 딱 이렇게 만들었네. 고기 라 고기 맛은 다 느꼈으니까 형님. 아이고.